아, 뭐야? 손자국이 있네?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거야? 아, <웃음> 그래봤자 반대로 <미래로> 보여요. 보여요. <웃음>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저희는 숙박왕 김숙박입니다. 주주해요. 오늘 어떤 곳을 왔냐? 여러분 궁금하시죠? 자, 가더 특이한 곳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? 들어가 봅시다. <웃음> 아, 준아! 어. 아. 아 너를 괜히 준비했어. 자! 뭔데? 봐봐. 이게 뭐야? <웃음> 아 너도 연기하면 안 되겠다 야 <웃음> 아니 이기하 뭐라고 말응해야 돼? <웃음> 이게 뭐야? 여기 누워봐 여기 누워? 주연이가 엄청 많아 <웃음> 내가, 내가. 뭐야? 하나, 둘, 야, 셋. 내가 몇 명이야? 다섯 명이야. 저기도 있어. 여섯 명. 아, 끝이 없구나. 잠깐, 자기 취향이 설마.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거야? <웃음> <웃음> 여기 여긴 디테일이 진짜인 게, 난 창문도 거울인 거 보고 놀랐어. 어, 대박. 그치. 저게 창문이다, 저거.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요. 디테일이 엄청나. 여기는 8평 정도 될뻔다 그리고 또. 호텔 하면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? 바로 TV! TV가 엄청 큽니다, 여러분! TV 짱 커! 뭐 넷플릭스랑 유튜브 된다는... 그래서? 이거 누워지 여자친구랑 같이 자고 할때 놀고... 이제 끝나서 이제 영화고... 그리고 <웃음> 가운도 있습니다! 특이하게 가운이 검은색인 것 같아요! 어? 그러네? 또 미용실 가면 있는 그런 가운도 생겼아라라이근내 가운이! 이거예요! 어? 뚝딱이에요 비싼 가운 같은데? 그리고 이 수건도 많아요 수건많습니다 음 수건많은데가 좋아요 또 여성분들은 씻는데 한두 개씩 세일씩 쓰거든요 오! 봐 봐요, 뭐야? 봐 봐요 컵도 있고 드라이기도 있고 로션도 있고 헤어스프레이도 있어요 이건 빗이다 오, 이제 거다 있는데? 인장는? 인장고 인장고 그리고 대망의 침대입니다 아마 침대는 키 사이즈 같아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흡 <웃음> 어, 뭐야? 손잡국이 있네? 근데 살짝 눈 아파요. 이거 그냥 없이 거울만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. 근데 어차피 이제 불을 끄고. 아 꺼보자. <웃음> 아니 근데 거울룸이 일단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, 이렇게 하면 되죠? 이렇게 하면 은또어 보이네. 보이잖아요. 이렇게 하고 이제 단어가 <웃음> 조심스러워지네요.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목욕탕이 있습니다. 바로 옆에 있어요. 이 바로 옆에 있는 이유 다들 아시죠? 야, 근데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는 건 또. 난 생일 처음 봐요. 야 <웃음> 그냥 여기 나 이리로 가면 여기 다 젖겠는데? 앉아 봐요. 이렇게 앉아가지고 <웃음> 여자친구 이제 목욕하면 와인 그냥 먹고. 로맨틱한 공간이네요. 근데 욕조가 작박도 많이 넓다. 둘은 들어가겠다. 어 보통 1인용 욕조는 안 되는데 음. 2인용인가 스파가 되나 봐? 응 이거 그거 아니에요? 르르르. 오, 여기다 <웃음> <딱. 문으로는 뭐야. 웃음> 그리고 화장실도 있습니다. 당연히 있겠죠? 화장실 좀 많이 줘봐요. 화장실이 좀 별로예요. 음, 너무 좋습니다. 딱 이제 볼륨만 봐라. 그리고 이게 실내에서 밖에서 다 보여요. 그거는 어떻게 특성상 거의 다 그래요. 근데 너무 잘 보여요. 볼레, 너 거기 있어봐. 어머, 규러아 뭐해? 어, 다 보여? 이제 보지 말라고 저기 봐라 그냥. 뭐, 그래봤자 이제 그래봤자 반대로 미러로 보여요. 보여요. <웃음> 모든 걸다 보여주는 곳인 거지. 재밌는데 근데? 응. 아 진짜 한 번쯤 오고 싶어요. 그러니까 어디 어떤 거울을 보고도 화장을 고칠 수 있어. 여기서도 고칠 꿈. 여기서도 고칠. 여기서도. <웃음> 아 근데 재밌긴 하다. 나무친 걸어 보면 재밌겠네. 여기가 4만 원대입니다. 이게 저렴한 거 아니야? 맞아요. 보통 일반 모텔이랑 비슷하죠? 근데 특별한 경험을 하러 딱오이나 짜는 거 같은데? 되게 구성 잘돼 있어가지고. 응, 그래도 여기가 응. 홈페이지에 없고 응. 전화를 해야 응. 예약을 할수 있다고 응. 합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면 미러룸이 제가 응. 찾아봤는데 서울에는 여기만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하 이렇게 특수한 방은 투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. 다들 만들진 않은 것 같더라고. 있어도 천장 정도만 이 정도 음. 아닐까? 이렇게. 양옆은 미러다. 이런 게 있었는, 이런 거 있었거든. 는 어. 이런 이렇게 다 위로는 없었어요. 남무층으로 온다? 여기? 저는 안 온다이긴 한데 옥조가 너무... 옥조에 담배방이있요 살짝 그래서 뭔가 꺼려짐이 있었다 그 저기 저손자국도아 저거 너무 잘 보이지 않아? 여기서도 진짜 보이잖아 저 정도는 또 지워줄만 하잖아 별점 몇 점? 4점! 오! 여기 좋아! 그냥 나라면은 전 저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온다 이거지 올만해요! 괜찮을 것 같아요 침대 엔딩 하겠습니다 <웃음> 여러분들도 이렇필요이필요 하시다면, 여기로 하시세면됩니다면 이렇게 하시다면, 이렇 안녕 시다면개멋있다 아, 맞아. 게다이 그냥 누워보면 돼. 렇게이썸네 하시다면, 이네 오. 썸파다면오스파하시다이중요하다고이중요하야다고 이렇게 뭐시